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익형 네이버 블로그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꿀팁만 모아 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운 블로그는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블로그만으로도 한 달에 몇백에서 몇천을 버는 파워블로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익은 제휴마케팅인 파트너스의 수익, 그리고 리뷰 협찬 수익,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내에 탑재되는 광고인 애드포스트의 수익으로 창출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파워블로그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통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NS라고 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페이지를 성장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정하시고 블로그 기획부터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주제를 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것이죠. 첫 번째, 네이버 블로그 쓰는 100일 챌린지와 같은 100일 동안 꼬박꼬박 글쓰기를 하겠다. 라든지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약속 주 2회에서 3회 포스팅을 한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규칙을 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블로그로 포스팅을 해주는 것만큼 블로그를 빠르게 성장시켜주는 방법은 따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네이버 검색엔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글을 올리는 시간은 10시나 12시 또는 밤 10시인 22시에 업로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세 가지 시간 모두 다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시간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타겟 고객들이 함께 글을 볼수 있는 어? 나의 이웃이 글을 새로 올렸네? 라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많을수록 나의 글을 받아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라 의미인데요 서로 이웃맺기를 통해서 또는 이웃맺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SNS 서비스 한마디로 소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다른 블로그에 방문해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는 활동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육아 카페에서 활동하는 건데요 자 육아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육아 카페에 예를 들어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죠 지역 육아 카페예요 아, 아이가 열이 많이 나는데 주변에 좋은 병원 없을까요 라는 질문 글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어느 동에 있는 어 어떤 소아과가 정말 친절하게 잘 보더라고요. 거기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라는 댓글을 여러분들이 달아줬다. 라고 하면 어, 이 엄마는 누군데 이렇게 친절하게 나한테 댓글을 달아줬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글을 올린 분이나 또는 그 글을 보고 있는 다른 카페의 회원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방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카페에서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은 필수겠죠 자 수익형 블로그 과연 나도 할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네가지의 수칙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컨텐츠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상위 노출하고 있는 블로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진이 최소 20개 정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중간중간 글들을 계속해서 배치를 하고 있어서 사진만이 아닌 텍스트 내용도 많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나 아니면 책 이라든지 네이버 컨텐츠로 노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내용들도 섞어서 넣어주시면 좋고 스티커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감정표현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 넣어서 재미있게 글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중간중간 해시태그도 넣으실 수 있는데요 해시태그를 중간중간 글 안에 넣어 주시게 되면 나중에 글을 발행하기 전에 작성하게 되는 해시태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아, 내 글에다가 어떤 해시태그를 넣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해시태그가 모아져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의 질을 좋게 작성해 주시게 되면 상위 노출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질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려 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두번째는 즉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착한 블로거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개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글 하나 썼는데 방문자가 너무 안 들어와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꾸준히 네이버가 좋아하는 착한 블로거 가 됐다라는 것에 인지되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주셔야지 네이버는 전문 블로그로 인지를 하면서 상위 노출도 해주는 그런 수익형 블로그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한 주제를 정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느 정도 전문 주제를 정해주셨다면 내가 꾸준하게 할수 있는 분야 한마디로 글을 꾸준하게 쓸수 있는 분야가 맞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꾸준하게 내가 글을 쓸 수가 없다 하더라도요 꾸준히 배워서 정보를 모아서 정리를 할수 있는 흥미 있는 분야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육아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꿀팁에 대한 정보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아이를 키워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는 아직 없지만 제 조카를 돌보면서 저희 언니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분유는 아이에게 몇 시간 주기로 주는지 이런 글들을 대부분 카페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돌볼 때에도 어느 정도는 지식 정보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배운 정보들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시면 좋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제별로요. 이렇게 주제별로 제가 예를 들어서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아 꿀팁이라는 메뉴 안에 우리아이 장난감이라는 소 메뉴를 만들고 집에서 공부하기, 홈스쿨링이라는 메뉴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핀든 파트너스에 관련되어 있는 글을 작성해 주시는 거고 이유식 만들기라든지 육아에 대한 정보라든지 해당하는 메뉴에서는 정보성의 글들을 발행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전문 블로그로서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글만 쓰다 보면 다소 지루해 질수 있으니까 생활 꿀팁이라고 하는 대분류 메뉴도 따로 만드셔서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동네 한바퀴, 아이랑 데이트하기 등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작성해 주신다면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써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는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쓸수 있고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내가 블로그에 익숙해져 갈수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전문 주제를 먼저 잡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카페에서 꾸준히 활동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지역의 맘 카페나 카페 중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레몬테라스죠 레몬테라스 라는 카페나 아니면 육아 전문 카페로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페 어디든 괜찮습니다 또는 요즘 어, 난임 카페에서도 많은 엄마들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생활 주제의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면서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블로그의 글도 꾸준하게 작성해 주신다면 방문자 수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최적의 품질의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이 주제를 가진 네이버 블로그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주제를 정하시는 거 꾸준히 할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하게 할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여러분들의 특정 주제를 한 가지 정해 보시고 트렌드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간식을 만든다 라고 하는 요리라는 주제를 만들었을 때 요즘 어떤 키워드를 고객들이 많이 검색을 할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를 많이 검색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트렌드 키워드를 찾아주시고 그 트렌드 키워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와플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와플 후라이팬을 사서 와플을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더라고요. 그때 아이의 간식으로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와플 메이커로 베이킹하기 라고 하는 주제로 블로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트렌드한 키워드도 들어가져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요리라는 주제도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일기처럼 처음에 꾸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 글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렌드 키워드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실 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1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의 생각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준다면 바로 대댓글 그리고 서로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친구라면 서로 이웃 추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하는 친구가 되면 블로그에 친구가 생기겠죠 그런 분들을 이웃 블로그라고 합니다 서로 이웃 블로거들끼리 놀러가기를 많이 해주시게 된다면 블로그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다른 블로그들이 나의 글을 계속 기다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 다나맘 오늘은 뭐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블로그에 놀러올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수익형 블로그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수익 창출하실 때에 다양한 마켓들에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할수 있는데요. 우선 핀덴 파트너스의 상품을 보면 책이나 교구, 장난감, 등의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리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파트너스 상품 링크를 꼭 첨부하시면서 수익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했을 때 어느 정도는 저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덴 파트너스로 먼저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다른 파트너스 활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글 하단에 핀덴 파트너스 링크 첨부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화면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잘 작성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핀덴 파트너스의 링크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글씨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리고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조금 더 구하실 수 없는 것은 상세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첨부를 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글을 적으실 때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들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해시태그로 첨부를 하고 스티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좀더 글에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첨부를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서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내용을 적어주세요. 수익이 돌아오는 내용에 대한 파트너스 내용에는 항상 이렇게 수익이 어느 정도는 제게 창출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셔야지 향후에 광고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핀넷 파트너스 사이트에서 상품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링크를 넣어주고 싶은 상품에 대한 링크 생성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나오는 단축 URL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URL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고 블로그 게시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 부분에 URL을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상품의 썸네일과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삽입해주시면 고객의 금액의 일정 부분에 수익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블랙위키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내가 지금 작성하는 글에 관련도 높은 검색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검색을 해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연관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를 포함했는 글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행 버튼 누르실 때에 어느 카테고리에 넣겠는지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분류 를 여러분들 블로그 내에 있는 관련된 높은 카테고리 선택해 주시고 주제 부분에서 육아 부분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전체 공개에 댓글과 공감, 검색허용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태그 부분에는 제가 이미 게시글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태그 부분에 삽입하실 때에는 아까 찾아봤었던 블랙위키 사이트에 있는 연관 키워드를 포함해서 이곳에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더 넣지 않았던 게 돌, 아기. 장난감 이라는 키워드를 넣지 않았고, 그리고 홈스쿨링 언제부터 할까요 라고 하는 키워드도 재밌네요. 자, 이 키워드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태그를 넣으실 때에는 엄마표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만약에 태그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사용해 주시는 글을 자주 작성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엄마표 홈스쿨링으로 탁월하게 글이 많고 전문화된 글이 작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 네이버 검색엔진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첨부하시는 해시태그가 있게 되시면 그 해당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블로그 내에서 내 글을 한번더 검색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그를 사용하실 때 항상 다른 태그를 넣지 마시고 중복해서 넣게 되는 태그들을 항상 3개 정도는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 버튼 누르셔 가지고 발행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이 발행이 되고 하단 부분에 파트너스 링크 잘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클릭하셔서 네제 파트너스 링크가 이렇게 열리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핀덴 파트너스로 함께하는 네이버 블로그 수업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핀덴 파트너스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실 때 추천인 다나, D-A-N-A, -A. 추천인 코드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